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 시기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물어보시고 전세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나 투기, 그 다음에 외지인들의 어떤 투자 때문에 사실 아파트 입주 시기에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전세죠. 입주 시기에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 가격도 당연히 하락을 합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입주시기가 2022년에서 25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지만 은 22년, 23년에 입주시기가 좀 많이 도래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아파트 입주시기 때 전세, 우리가 깡통 전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실제 매매 가격이 10억이다. 10억이 거래가 안 되죠. 7, 8억까지 떨어지는데 아파트 전세의 잔금 때문에 적어도 5억 정도 뭐 전세를 받아야 된다 사억 정도 받아야 된다 뭐 다양하게 전세 금액들이 뭐 아파트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가격은 실제 아파트 전세를 얻으실 때 최대한 저렴한 아파트 전세를 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파트 전세를 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고 나면은 마음에 들어서 진짜 뭐 다른 잡생각을 못할 정도로 아 파트 전세 뽑혀서 그냥 계약을 하시는 사례도 있고 예전에 깡통 전세 사건 사고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파트 가격 전세는 또 본인이 확인을 하고 외진인지 뭐 대구 사람인지 본인 확인이 가장 또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전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도 사실상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뭐저 또한 마찬가지 100%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아파트 전세로 계약을 하실 때는 뭐 외지인지 직접 온 직접 본인이 왔는지 안한지 왔는지 마찬가지 금액대가 최대한 금액을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아파트 전세를 구입하시는 게 맞다 깡통 그래, 증세로 결국 문제가 생기면뭐 민형사상 소송을 하는 거는 결국은 당사자 입장에서 소송을 해야 되고 그게 또 세월이 가고 시간을 벌어주는 상황도 벌어지고 답답한 사람은 전세를 잘못 구입한 사람이죠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문서적으로 큰 문제만 없으면은 전혀 책임을 뭐 지어야 될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그게 확실하다면 뭐 부동산에서 민영사상 책임을 질수 있느냐 뭐 그런 특약까지도 뭐 명확하게 작성을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면 가장 안전할 것이고요. 일단은 아파트 입주 시기 때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그와 동일하게 전세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세 가액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본인을 확인하고 또 이왕이면 외진인지 대구 사람인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구 자체에서도 사실 엄청나게 뭐갭 투자다 분양권 투자다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웃음> 아파트 전세까지도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다양하게 전화가 오시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아파트 전세를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일단은 입주 시기에 맞물리는 아파트들이 2022, 23년에 가장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시내 외에도 뭐 다양하게 북부든 뭐든 아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일단은 중구, 남구, 그리고 수성구 위주로 뭐 대부분 분양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입주 시기에 그때 많이 맞물릴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오시고 그리고 뭐 다양한 전화 많이 오는데 제가 중간에 얘기하다가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다면 전화를 끊겠습니다. 하고 끊는 사례도 있는데요. 뭐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제가 상담해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면식도 없고 뭐 언제 봤다고 제 그런 상담해 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너뭐 장애 간다고 그런 메고 장애 간 분들 뭐 답답한 분들 계시겠지만 은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전세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스도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입주 경기 위축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이 얼어붙으면서 이달 입주경기 전망치가 16개월 전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주택산업연구원 주산연은 전국의 2월 입주경기 실사지수 hosi 전망치가 전월 대비 5.7p 포인트 하락한 76.9를 기록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달 hosi 전망치 82.6 역시 전월 대비 9.6p나 급락했기에 전국의 입주 경기가 빠르게 위축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HOSI 전망치가 70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수도권 76.8, 전월 대비 4.2p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 HOSI가 70선으로 내려왔다. 전국에서 HOSI가 70대로 주저앉지 않은 지역은 충남 93.3, 6.7p 전남 86.6 5.7피 대전 83.3 14.1피 서울 80.5 7.3피 강원 80.0 2.3피 등이었다. 반면 대구 56.0 7.6피와 경남 66.6 20.9피의 경우 70선을 하회하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피 울산 78.5 14.3 제주 75.0 12.5 경기 72.9 10.4 등은 높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사년은 전국의 hosi 전망치가 마지막으로 백선을 기록했던 2021년 8월 101.4 이후 하향세가 이어지면서 2021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면서 지난해 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정책으로 잔금을 지불하기 위한 대출 확보가 어려워 지면서 우려 섞인 전망이 나타났다 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달 미입주 가구의 사유 중 잔금 대출 미확보 비중이 38.6%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최대 미입주 사유로 기록됐다 뒤이어 세입자 미확보 17.5% 분양권 매도 지연 3.5% 순이었다 다만 지난달 전국의 입주율은 지역 중심으로 회복세를 유지해 전월 대비 소폭 상승 1.1%필 한 85.1% 기록했다. 한편 주사년은 대전 충남 인천 강원 전북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의 입주 경기가 위축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월 당시 지역별 입주 경기 양극화가 확대할 것이란 예상에서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입주 경기 실사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점으로 지표가 그 이상을 나타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그 이하는 그렇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풀이한다. 2월 전국 입주 경기 실사지수 HOSI 전망치 자료 주택산업연구원